안녕하세요 넷플릭스의 동구형입니다. 오늘은 신작 킹오파이터 15의 스토리 추측 그리고 한국팀 출전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하이데르과 돌로레스, 이슬라가 한 팀으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슬라는 슈네이의 라이벌이며 악마의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이데른은 킹오파이터 배우를 조사하거나 스토리상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보면 하이데른은 이번 대회도 주최자와 흥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데른이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지구상의 슈네와이슬람만이 환영을 부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죠. 이슬라는 슈네와 악연이 있는지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의 힘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는데요. 키오버파이터에 참가한 이유도 하이덴과 돌로레스가 환영의 힘에 관한 비밀을 알려준다는 조건이었죠. 돌로레스는 이번에 등장한 신규 캐릭터입니다. 전작 키오버파이터 14에서 버스가 죽을 때 수많은 망령들이 다시 부활했는데요. 오로치 사천왕 에쉬와 마찬가지로 그때 부활한 망령 중 하나이죠. 베지의 정령과 교신이 가능하다는 설정이 있으며 망령들에 관한 정보와 비밀들을 알고 있어 아이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쿠쿠리와 같은 아프리카 출신 캐릭터인데요. 쿠쿠리와 돌로레스는 비슷한 복장과 흑계열의 기술을 사용하며 서로 인연이 있다는 인터뷰도 있습니다. 쿠쿠리도 망령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으며 전작 키오파이터 14에서 메시가 부활할 때 엘리자베트에게 정보를 제공해준 자이기도 하죠. 제 예상으로 이번 스토리는 오로치와 같은 지구의사 스토리가 아닐까 싶군요. 버스 때문에 부활한 오로치 팀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부활할 때 오로치 일족이 아닌 다른 지구의사의 힘을 느꼈다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죠. 메시 사가가 서양판 삼신기라면 이번엔 아프리카 지구의사에 관한 이야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카리 팀의 배경 스테이지로 보면 사막을 배경으로 한 메탈 슬러그가 나오는데요. 만약 메탈 슬러그와 연관이 된다면 포토의마이크 군이 성기던 사악의 아신이 보스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군요. 악마의 힘과 연관이 있으면서 메탈 슬러그 세계관에서도 죽지 않고 그냥 사라졌기 때문이죠. 물론 게니츠와 루갈도 가능성이지만 오로치보다 더강력한보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군요. Retro 현재까지 한국팀과 긴가판의 참전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이번엔 빠지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k 대시 팀과 에시 팀의 멤버들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팀의 긴가판이 나올 한균은 없어 보이는군요. 하지만 마지막 미합정팀으로 긴가판을 출전시킬거라 예상됩니다. 장거한과 체번개는 중간에 빠진 경력이 있지만 긴가판은 개근 캐릭터이며 한국편을 위해서라도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요. 혹시나 등장하지 않더라도 DLC팀이 있으니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군요. 인터뷰를 통해 쿨라와 앙엘의 출전이 거의 확정되었지만 아직 트레일러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쿨라는 K-C팀으로 갈것 같고 앙엘도 애시랑은 안 맞아 K-C팀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상황에선 긴가판이 나오더라도 한국팀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전작에서 장관과 체번개는 갱생을 포기하고 긴가판을 떠났으며 긴가판은 한국팀이 아닌 다른 팀으로 나온 전작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공개될 캐릭터는 누가 될까요?